고기를 재워 동안 불렀는데 너무 많이 불리지 않았어요? 색깔이 불린다. 여기는 너무 떨려. 그럼요. 준비해야죠. 너무 늘어지는 방송면안 돼요. 주가 또 남자한테 좋지 않습니까? 여기 예! 남편이 고기 들어간 자채를 좋아하는데요. 앞에보을 잘라버리고 제발 남편이 바빠서 방송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다이어트 한다음에 이거. 나 분명히 시었는데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아니 살리아니에 절대 아니에요. 불량 엄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남편 생일이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이 부추, 다 채! 근데 양파 얼마큼 들어가야 돼요? <목소리가> 아 이거 더 얇게 썰어야 되는데. 뭘 잘하는지. 흩질하고 <웃음> 있어. 이렇게 이거. 너무 뜨거워. 동생이 원래, 어, 이렇게 쳐요. 이렇게 맨손으로 치는 데 엄청 멋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장면 만와서 그런데, 진짜로 잘 치잖아요, 걔가? 엄청 멋있어요. 자, 투창에 이거, 투네이션 창. 요리방송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웃음> 이거 되게 쉽던데요? 여기만 잘라주면은 집에 알아서 떨어져요 엄청 편하죠? 찢어줘요 이렇게. 미서 보여. 요리 방송이. 원래 고기 안 넣으려 그랬는데 사놨더라고요. 어, 네. 우리 남편은요 요리 방송 하자 너무 부탁해 나가요. 한마디안내고막기탁 해버려. 부탁해야지 나같이. 부추 잡채요. 부추 가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어? 남편이 부추를 좋아하는데 제가 부추 요리를 잘안 해줘요. 요리 못하니까. 이만큼만 넣어도 돼요? 양파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양파가 숨이 영파 요거 요거 요거 잘라내야지 이렇게 자르고 야! 남편은 거 같은데 오지 말라 했더니 유튜브는 여러분 남편 몰래 시작하세요 그냥 아, 맨날 답은 채떼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 요 노노노. 노노노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지금 유튜브들은 너무 힘들어 2시간 불였어요 자느냐고 당면이 이렇게 돼 진짜 끓이면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아니 아니 나는 앞치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도끼 체류 쓰더라고요 멋있게 오, 빨리 되네요 진짜로 근데 손을 조심해돼당근을 씹으라고요? 당근 부족한데 지금? 이거 뭐가 됐다 너무 두꺼 <웃음> 실방을 딱 키잖아요? 괜히 땀이 나요 진짜 실망다 기억하고 분명 이거 남편이 맛없다고 할 거예요 손은 잘안 닿죠 왜냐면 손이 두꺼워가지고 슛뻥이. 아 당근 맛이네요 계란 사용하실 때 계란은 씻어요? 찝찝하니까 요즘 은시대 소독제를 하에 바를 수는 없오 <웃음> 닭이 청국장을 먹고 나왔대요. 근데 드럽이안 빠져. 어, 봐봐요. 장바구봐봐 깼는데 보통 이러면은 이 정도면 깨지거든요. 제 힘이 빼잖요 어, 어, 이래 데 아이들이 또 계란 잘 먹으니까 보면 아니고 같이 비빌 건데? 나 잘못하는 건가? 소금이 이건가? 나 아, 계란 빼고 부추만 먹이죠 뭐.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간대. 저는 날계란도 되게 잘 먹거든요. 당면 넣어야 돼. 그건 제가 뭐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밥 쓸때 이런 프라이팬에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국이 나가지고 썰때 편해요. 걸쳐놨냐고요? <웃음> 아니야그 정도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안 그래 안 그래 언니 떠날 때는 불 엄청 약하게 뜯어. 집주면 어떡하지? 남편 생일파티 망했다. 나도 모르겠다. 잘 <웃음> 아, 나오면 안 돼요 편하게. 맞아요. 저도 급하게 하면 급하게 <웃음> 아 남편이 너무 채팅창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강퇴시킬까 어? 아 이제 다 됐네 뭐 뭐가 문제야 당면 너무 빨렸는데? 끝까지? 지단 못 잃겠는데? 다쿠 채널 하는 짓이 삐꺼 같아가지고 어? 아 이게 후면인가? 벽에다 던졌는데 붙었거든요 여러분 미군 거죠남편이존경하해 어? <웃음> 맨날 유리할 때마다 어, 이치로 잘못했어 이게 뭐냐고 <웃음> 그냥 보면 되는데 미치겠다. 어차피 찬물에 헹굴 거니까 이렇게 그냥 와 요리 잘하시는 분들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웃음> <나> 미치겠네 <미친. 웃음> 지단에 막물 떨어지고 난리 났어 찬물에 씻어가지고 채에다가 받쳐 을게 우와 <웃음> 아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나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죠 여러분 나왜 카메라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지단 타는 거 아니야? 자아 자 당면 끝났고 자, 지단 여러분 자 도전할게요 뒤집는거맛할수 있거든요? 갑니다 이게 뭐라고? 보인데 나온 거네. 어. 아! 아, 씨! 잠깐만. 아! 아, 잘못했다. <웃음> 도전하게 만드셨어. 이게 후라이팬이 안 좋네. 액션! 빵! 뿜했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간장을 어느, 어느 정도 넣는 느냐 건데. 예? 네? 고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No. 고기부터. 오! 오. 소리 봐. 뿌리 완전 좋다. 제가 남편만 안 듣고 또 해버려가지고. 아, 다 와! 와! 재밌다! 어? 아, 아, 딱 떨어졌는데 발등이 딱 떨어지냐? 와, 진짜. 운도 드럽게 없어. 아, 맞다! 당면 삶은때식용면려고 그랬는데. 아, 잘 익고 있죠? 고기에 익었나요? 고기 먹방 가나요? 음. 아 맛없어. 당면 살짝 넣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보다 어, 망할까봐. 오! 어, 너무 많이 넣었어. 큰일 완전 망해가고 있어요. 오, 색깔이 좀 괜찮죠? 먹어볼까요? 이나 음, 벌써 다 뜯었나? 잡채용 <웃음> <여기도 다 웃음> 아! 고기를 지금 중탕하고 있어요 덜, 혹시나 덜 익었을까봐 이 팁이야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까 되게 두껀데 얇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너는 왜뭐 이렇게 안 되지? 너무 두꺼워도막 끊겨 뭐야 <웃음> 이게 거꾸로 할까? 진짜 안돼좀 됐다 에이 몰라 에이, 계란 먹방이야. 아, 그래도 맛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터지는 달임의 요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아, 내 눈!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거 같지 않아요? No. <웃음> 다시 잘라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잘랐지? 나 분명히 채 썰었는데? 와, 이거 배신이네. 나 열심히 했다고. 다른 맛집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겠니? 짱은 볶고, 식탁 시킬게요. <웃음> <웃음> 이런 거믿다 진짜. 남편이랑 거리 4단계여가지고, 부이로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남편한테.. 아남편추가 <웃음> 남자한테 좋대요 남자한테 어다 돼가는 느낌이야 문제가 생겼네 아, 예전에 그사고로또친거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만들어준다는데 이게 막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또 버렸어요 그러고 남편이 나 잡챠 안.. 나 잡챠 안 먹어도 돼 <웃음> 근데 이게 하다보니까 노화가 생겨가지고 간장을.. 남편은 진한 거 좋아하니까 뽑아야지 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입술 여기 대면 뽀뽀하고 싶죠? No. 참으세요 미혼을 넣 자신이 없을까? 다시 다 넣을까? 다어 단어, 단어. 또다 넣기 시작했어 다어가 있다면 맛있어 후추도 넣어주면또더 맛있답니다 나만 생각이에요. <웃음> 와 설탕 없을 뻔했서아씨 채팅창 보다가 맛이 없다 그러면은 저 굴소스를 넣어야 돼. 어오케나 아, 불었는데? 하는 게 너무 그 당면이 하해가지고또 중탕을 한번더그난 고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잡채 못 갈까? 남으면 되지 당면이 적을 쩍하는데 맞네요 남은 열로 부추를 넣어요 근데 이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부추? 너무 크게 떨었나봐 아니 부추가 나는 이을쩍 크게 떨었거든 그럼 어떡해? <웃음> 아 진짜 아니 맛은 있어요 여러분 보기엔 그래도 아, 잘하고 있는데 봐봐 엄청 맛있겠죠? 그래야 no. 편하네. 아니 부추가 막 날라다니고 날려놨어 어떡해 음, 와 아, 진짜 맛있다 와 대박 끝났다 근데 네, 밥이랑 먹어면신것 같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넣지 말라는 건전 넣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아니 이거 마늘을 간장에다 마늘 한다며 해야 돼한번더하지 아, 얼마나 맛있게요 <웃음> 아 대박 도 저희 남편이 이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부주가왜안렇게요그래게지그렇게왜이지 않아요 아! 이게왜 이렇게? 잡이다이거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게좀 걸려 게라 이렇게? 왜이렇이 엄청 많이이커가지 이렇게? 왜게게요 이렇게? 계란 넣게왜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러고 희한한 게있요 매운맛이 나요 자체에서 왜냐면 아까 마늘 넣었잖아요 마늘 넣니까 느끼하지가 않아 진짜 와 대박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우리 남편이 요리 잘해서 막 부러워하시잖아요 근데 치우는 거다제 몫이라서 음저 이제 끊을게요 리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이후란 설 연휴지만 집에서 맛있는 음식해 드시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